기왕 질환이 없고 교통사고 외상이 없는데 현장을 둘러보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면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9 가단 52564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교통상해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고온 기간중 운전을 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앞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앞차량 운전자와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급성 식문경색을 원인으로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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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 신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던 중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생전에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직접적인 기왕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새벽 무렵 갑작스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도 농후하며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내부적 요인이 거의 없는 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 내지 작용하여 이로 인한 급성 신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상해란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으로서 신체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관상으로 신체의 상흔을 남기는 것에 하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 충격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근경색 역시 상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